관리하고 세척하는 방법, 뭐,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사용하시는이 나잘, 나잘 마스크입니다. 이게 코, 코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해주는 거. 어, 이게 실리콘이죠. 그래서 이게 사람이 기름이 상당히 독하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관리를 잘했을 때 6개월이고요. 어, 이게 오래 쓰면 이 딱딱해지잖아요, 실리콘이. 음. 그래서 이거는 매일 매일 이 기름기를 잘 씻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매일 어, 세척을 하 마스크는 항상 쓰고 나면 깨끗이 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중성 세제로 다 해서 잘 말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머리끈 이거는 이제 여기다 뒤집어 써서 이제 얘가 이렇게 밀착이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.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또그 어, 머리 기름 냄새가 또 배면 아이 냄새가 좀쓴다고 고약합니다 물론 자기 거니까 뭐 그냥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어, 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, 이거는 그 수명을 위해서 어, 제품 수명을 위해서 또는 청결을 위해서 쓴 거고요 어, 이 호스가 있죠 호스 이 호스가요. 이 주름관이다 보니까 세탁기 호스 같아요. 네,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. 어, 호스가 길어요. 생각보다 자기 키보다 크죠. 그래서 양압기한테 대부분 가습기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여기가 마르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장마철에는 굳이 어, 가습기를 안 써도 되지만 요즘같이 어, 차고 건조한 계절에는 반드시 어, 가습기를 써야 되는데 또 추울 때는 음, 찬 공기가 들어오면 또 어, 좋지 않기 때문에 어, 가열을 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음. 그런 양압기를 써야 어, 잠을 잘때좀 유리하겠죠 음. 어, 그 양압기 자체 가습기가 달려있다는 네. 얘기신거죠? 네. 그... 수분이 함유된 공기가 들어오는거죠 수분이 예. 음. 그리고 이 호스도 어 열선이 들어가 있는 호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데펴주죠 그래서 어, 뭐 아파트. 아파트 같은 데는 굳이 열선이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, 추운 데서 쓰려면 공기가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겠죠 음. 어쨌건 이 호스는 어, 그래서 이 내부에 습기가 찹니다 음. 그래서 이거를 아, 매일 해주면 좋은데 매일 하기가 사실 귀찮아요. 이제 잘 마르지도 않고 어. 닦기도 어렵거든요. 여기에 이제 그긴 소를 이용해서 빡빡빡빡 닦아요. 만약에 그거를 아 귀찮은데 안 닦으면 이 안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세, 박테리아 같은 그런 세균 번식의 원상이될수 있어요. 아니 그게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 네. 통로인데 그런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? 굉장히 어,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재밌는 기사를 봤거든요. 어... 이 사람이 폐에, 아니, 그, 저기,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죽는데요. 문제가 생겼대요.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, 습관이 있었대요. 무슨 습관이 있냐면, 꼭 양말을 벗고, 냄새를 맡아보는 어. 습관이 있었대요. <웃음> 그걸 몇년 동안, 그런 습관을 고다 보니까, 이. 양말에 있던? 양말에 있던 곰팡이 균이, 폐로 들어가가지고, 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. 그렇게 잠깐 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염된 이 호스를 그렇게 대, 들이 대고 강하게 불어 넣으면 이 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양압기는 굉장히 관리하는 데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. 아 그러면 그 호스를 어, 또 따로 여벌로 구매를 할수 있나요? 그렇죠. 어. 이거는 어. 보험으로는 1년에 호스하고 마스크 비용 한번 지원해 줍니다. 아, 1년에 한 번이요? 예. 아,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고, 나머지 추가로 할 거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 호스가 한 6, 7만 원할 거예요? 아, 극감께요? 이거 철물점 가면 이거 한 3천 원할할것 같은데? 3천 원도 안될것 같은데요? 어쨌든 의료기기입니다. 이거. 의료기기다 뭐, 의료기기 황당하네요. 아,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네. 여벌로 그것도 한두 네. 개, 세개 정도 갖고 있다가 오늘 그렇죠. 어, 쓰고 내일 네, 세고또싼거 어, 쓰고 이렇게 그렇... 바꿔가면서 괜찮은 방법이 예. 네, 요 네. 네. 그렇게 써야지 그게 네. 매일 저녁에 쓰면 채안 마르면 그렇죠. 그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. 어 그렇게 보면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. 그렇게 그렇게 충분하게 잘 건조시킨 상태로 써야 되고 음.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. 그대로 쓰면 신발도 한 신발 계속 오래 쓰면 금방 망가지지 그렇지 그대로 예. 쓰는 게 좋겠죠. 그런 것도 뭐 여벌로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이 어,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 보험 안 됩니다. <웃음> 네. 그러면은. 근데 뭐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. 뭐. 호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갈면 좋아요? 호수도 1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1년안될것 같은데 몇 달에 한 번씩은.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만약에 구멍이 하나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없죠. 아. 예. 그래서.